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또또 998회 분석자료를 올릴 건데요. 997회 복귀자료로 올려드리고 이어서 분석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7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눴었는데요. 어, 1그룹에서는 2월수 24가 나왔고요. 2월수에서는 어, 7번, 14번, 16번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어, 2월 수22 3중복에서 나왔고요 어, 기타에서 44가 나왔습니다. 2그룹의 어, 2중복이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딸랑 한수라서 지금 어, 난감하다고 말씀드렸죠. 어, 전멸했네요. 어, 다음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2중복은요. 어, 어, 3그룹은, 어, 3그룹에서는 4번 하나가, 기타에서 4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대분류는 필터 범위내에다 들어와, 있,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웃음> 이번주는, 어, 3그룹에서 2중복하고 3중복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뒤에서 이제, 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중복하고 3중복이요. 그 다음에 2그룹에서는 2중복이 지금 어, 연속해서 지금 전멸하고 있습니다 이중복이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 복귀입니다두 어, 그룹을 가져왔는데요. 어, 이게 세 수밖에 안 돼서 어, 여기 3, 22, 0 8세 수밖에 안 되고 여기는 어, 두 수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기에 전 상황이 종료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난 일차에 두 그룹이 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첫 번째 그룹은 어, 여기 퐁당퐁당에서 이제 당이라서 어, 997회에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보너스 볼 20이 나와서 이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이건 딸랑 두 수밖에 안 돼서, 여기는, 어,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을 해서 두 그룹이 모두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998회에는, 어, 이제 또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다음은 끝수 분석인데요. 분석 복인데요 1년 끝수는, 어, 1과 1 2을 제외하고 보면, 어, 여기 4연멸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딱두번 있었는데 어, 타이기록이었죠. 그래서 여기 어, 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거스 전체를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 여기서는 어, 20 보너스 볼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4 7구스에서 몰려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 다른 거스는 두거스가또 전멸을 했어요. 어, 필출로 보여지는 구수, 2구 구수가 이게 전멸을 했고요. 여기는 전멸을 했습니다. 어, 여기 1년 구수에서 어, 보너스 보여 보죠. 어, 여기는 2구 구수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 어, 6구수에서는 어... 어, 이거 잘못 기장이 됐네요. 15가 아니고 16이죠. 15가 아니고 16입니다, 5, 6구수에서. 어, 오타가 됐네요. 어, 1 6출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 15가 아니고 16입니다. 잘못 기장한 겁니다. 어, 그 다음에 38구수, 47구수, 두 구수 중에서 하나가 한개 이상은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는 38구수가 전멸을 했습니다. 38구수는 전멸을 했고요. 그 다음에 47구수는 아주 쏟아져 나왔죠. 여기서는 어, 4번, 7번, 14번 24번, 44번, 47글스에서 5개나 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38글스는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둘중한 그룹은 전멸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38글스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38글스 말고 29글스가, 2개의 글스가 전멸했죠 47글스에서 5개나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다른 글스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다음은 용지 분석입니다. 어, 이 세로 라인과 오 세로 라인을 합치면 3연멸이 되는데요. 어, 1래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필출로 보여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16하고 어, 44가 나왔습니다. 오 어, 세로 라인은 또 전멸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오 세로 라인은 이번 주에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여기는 1 대각선 라인에서 2을 제외하고 또7 대각선 라인에서 7과 13을 제외하고 나면 여기가 4연멸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연멸이 됐어요. 이제 신기록이 됐죠. 네, 이번 주에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필출이라고 봐주는데요. 뒤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특이했어요. 뭐냐면, 끝수로 볼 때는 4, 7 끝수에서 5개가 몰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낙수로 보면 2월에서, 2월수에서부터, 어, 4락까지, 4까지에서 7수가 다 나왔버렸죠. 오락 이하는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락 이상은 다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 그, 로또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류가 많이 났을 거라고 봐줘요 왜냐?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 불주변수였죠? 아, 불주변수가, 아, 출연비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불주변수가, 아, 대상수가 작고, 어, 이렇게, 아, 좀 가지런히 정리가 되죠. 불주변수는요. 그래서, 아, 보기가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 불주변수에서는 어, 44가 나왔습니다. 44가 나왔어요. 어, 다음은 어, 그 관심그룹입니다. 지난주에 두 그룹을 가져왔는데요. 어, 여기 두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은 전멸을 했고요. 어, 한 그룹은 보너스 볼 20이 나왔습니다. 어, 위에 있는 9, 21, 33, 45는 어, 요거는 이번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 이거는 숫자도 안 바뀌고 개수도 안 바뀝니다. 요, 수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 이번 주에 또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어, 지난주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어, 자료 복귀죠. 어, 다음은, 어, 목요일 날, 어, 올려드린 자료, 어, 복귀하겠습니다.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필출 삼수 복귀입니다. 어, 여기 12, 21, 42를 뽑았고요. 어, 원본은 어, 12, 12, 18, 2 21, 28, 34, 42 이렇게 뽑았는데요. 어, 이거에서 어, 이거 세수를 뽑았는데요. 어, 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세수는 물론 전멸이죠. 원본이 전멸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멸 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별난 카페 자료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 모음인데요. 어, 996회 전멸을 전멸을 했고 어, 997회에는 대상수가 6섯 순화돼서 어, 이 별난 카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필출이라고 보고 받, 봤는데 필출할 거라고 봤는데 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연멸이 됐어요. 연멸이 돼서 어, 이번 주에는 이제 필출할 거라고 봐어요 9 어, 그9 3회 주말 분석 자료에서 3연멸이라고 올렸던 그 복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어, 거기에 보시면, 어, 이, 이거를, 이, 이거를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어, 3연멸은 딱 4번밖에 없었습니다. 어, 나머지는 다 2연멸 이내에서 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 출을 할 겁니다. 어, 다음은 필출 3스쿨업 어, 로또헌터 어, 카페 복귀입니다. 먼저 라인님 자료 복귀입니다. 라인님께서도 지난주에도 또세수자리하고 고정수환수하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라인님께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죠. 지난주에는 전면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을안 했어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는 오류가 많았을 거예요. 라인 자료도. 두 그룹이 전멸했습니다. 어, 필출 삼수는 어, 18, 22, 35를 뽑으셨고, 그 다음에 고정수는 40을 뽑으셨는데 어, 두 그룹 두 개가 다 전멸했습니다. 어, 이변난 카페 개인적인 자리에 제, 제 개인의 자리에서도 여기에 있는 35하고 22는 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 변난 카페도 35는 취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줬는데 에, 전멸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 지난주서부터 해가 뜨고님이 어, 올려주셨어요. 마침 어, 그 분석하기가 가장 나쁜 해차에 올리셔서 어, 상당히 그 처음부터 좀 적중을 하시는 어, 해가 뜨고님도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어, 지난주는 어, 그. 분석하시는데 상당히 에러가 많았을 거예요. 어, 평상시에 적중률이 높았던 분들도 자료가 오류가 많이 났을 겁니다. 어, 이 해가 뜨고 있는 분은 어, 5, 27, 40을 뽑으셨는데 어, 이게 전멸했습니다. 그 결국 어, 자유게시판에다가 어, 또 여기 2, 3, 8도 올려주셨는데 어, 이것도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전멸했습니다. 음, 다음은 어, 헌터 자료입니다. 헌터도, 헌터가 전데요. 어, 제가, 어, 목요일날 두개 그룹을 올렸어요. 여기 이상수, 일반 분석실에 이상수 셋수로 올렸고요. 또, 어, 헌터 연구실에 필출 삼수 셋수로 어, 올려드렸습니다. 어, 여기, 어, 일반 분석실에 올린 이상삼수에서는 7이 나왔고요. 또, 어, 필출 함수 어, 연구실에서도 어, 7이 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어, 개가 또 어, 중복수가 나왔네요. 중복수가 출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그 고정 한수를 올려 드렸는데요. 7, 21, 35, 42 아,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아, 뽑았는데 아, 이 벨람 카페는 42가 출할 거라고 올려 드렸는데, 아, 42가 나오지 않고 7이 나왔습니다. 아, 42, 여기, 여기 밑에 써놨지만, 네수 모두 출 가능성이 아주 커 보였어요. 이게, 이, 아, 제 개인적인 자료에서는 7이나 21, 35, 42가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많이 하고선 결국은 42를 보고가지고 어,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난주 복귀자를다 올려 드렸고요. 어, 이 별난 카페가 지난주에도 어, 다섯 다섯 그룹을 샀습니다. 어, 그래서 어, 5천 원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그 구입한 결과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어, 일곱 그룹을 어,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일곱 그룹을 뽑았어요. 이걸 가지고 필터를 한 겁니다. 어, 여기서 일곱 그룹을 뽑아 드렸는데요. 아, 뽑았는데요. 이두 어, 번째 그룹은 라이닝 거를 가져온 거고요. 어, 여기 네 번째 그룹은 이건 해가 뜨고 있는 걸 가져온 겁니다. 어, 나머지는 제 자료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룹에서는 7이 출을 했고요. 어, 두 번째 그룹은 음, 라이닝 자료가 지난주는 오랜만에 전멸을 했죠.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는데 아, 지난주 는 전멸됐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보너스불이 나왔죠. 20이요. 그다음에 여기 해가 뜨고 님께서 올려주신 자료가 도또 지난주에 또 전멸을 했죠. 여기는요. 이렇게 하고 여기 다섯 번째 그룹에서는 이것도 전멸 했습니다. 다 이건 벨라카페 자료였는데요. 전멸 했어요. 음 그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그룹에서는 16하고 44하고 출을 했습니다. 어, 일곱 번째 그룹은 4번하고, 어, 24번이 출을 했어요. 이렇게 출을 해서 둘이 6개가 일단 별난카페가 6개를 찾아낸 거죠. 이 그룹으로는 찾아냈습니다. 근데, 어, 그, 저는 필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멸이 되는 자료, 전멸이 되는 자료도 나쁘지만, 이렇게 두 개, 두 개, 세개 나오는 자료도 이별난카페한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여기가 한개 나올 줄 알고 인국계그룹을 뽑았는데 여기가 덜렁 두 개가 나오면 이둘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난카페가 로또하는 방식의 이 필터기로 뽑는 자료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직 한 개씩만 나와줘야 별난카페가 어, 뭐냐면 상위 당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루트로 어, 구매를 했는데, 어, 필터기로 이제 분, 어, 필터 해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산 겁니다. 이 5,000억씩 샀어요. 샀는데, 여기서는 당첨번호 여기 있는 거가 들어가기를, 어, 여기 7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반자동입니다. 맨 밑에 거는. 어, 개만 필터기에서 네개만 가져오고, 맨 밑에 거는 반자동으로 돌렸어요. 물론 7번, 7번은 넣고 돌린 거죠. 그 다음에 24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4번이 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7원 요거아주 온전하게 잘 들어왔죠. 근데 24번이 여기 들어온 자리는 4가 빠져나가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여기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44가 들어온 자리는 16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6이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너스분 20은 밀려 날라갔습니다. 여기 필터를 하면서 하는 중에 날라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997의 결과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998의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98의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대분류 특입했던 용지 분석 관심구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98의 대분류입니다. 아, 역시 3개 그룹으로 가져왔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1그룹을 다시 어, 2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여기는 2월수와 이웃수로나누어집니다 어, 2그룹은 어, 3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여기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어, 지난주에도 역시 여기 2중복이 전멸을 했죠. 근데 이번주에도 또 2중복이 한개밖에 없어요. 36. 어, 지난주에는 35였었죠. 어, 35였는데, 어, 이번 주에는 36입니다. 참 난, 난감하죠? 요거, 어, 가지가자니 어, 불안하고, 안, 가지가, 안 가지가자니 꼭 나올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이 주중에 어, 다른 자료들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하튼 어, 36은 일단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그룹도 3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어, 여기는 3중복, 어,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지난주에 기타에서 나왔죠. 그리고 2중복과 3중복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2중복과 3중복에서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 두개 묶으면 필출이라고 봐지는데 필터 범위는 0에서 4죠. 그러나 어, 이게 전멸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필출할 거라고 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지난주에 두 그룹이 모두 상황이 종료됐죠. 지난주는 어, 두 숫자리하고 세 숫자리였습니다. 그데 이번 주에는 어, 네 숫자리 두개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어, 흐름이 같아요. 이 좌측과 우측이 같아요. 어, 여기, 퐁당, 퐁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일곱. 7의 반복 반복된 겁니다. 이번 주에 출을 하면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 어, 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어, 여기, 좌측은 대상수가 32, 28, 41이고요. 우측은 대상수가 10, 12, 28, 41. 이렇습니다. 어, 여기, 12, 28, 41은 중복이죠. 여기는 3이 있고 여기는 10이 있습니다. 흐름도 같고 한 수만 서로 다릅니다. 중복수는 12, 28, 41이죠. 이번 주에 출근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요. 내수인데 아직 7연속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네수일 경우는 길게 가면 13연속까지 가잖아요.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일단 필출한다고 할필출라 생각하고 찾아보시고 없으면 어, 조기에 전멸하는구나 하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필출자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국수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 28, 40에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어, 여기 3과 10도 다시 살펴보시고요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어, 이제 상황이 종될지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 용지 분석입니다 어, 첫 번째 그룹은 오 세로 라인이고요. 여기는 오연멸 중입니다. 근데1래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1래에서부터 997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7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어, 나머지는 다오연멸 이내에서 다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이번 주에 필출할 거라고 봐줘요. 어, 두 번째는 5 대각선 라인에서 5, 17, 23. 그 다음에 7 대각선 라인에서 19, 25, 31, 37, 43. 이렇습니다. 이거를 묶으면 현재 6연멸이에요. 근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신기록 중이죠.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필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현재 신기록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룹은, 이겁니다. 여기는, 이 우측 사선과 구 우측 사선입니다. 아, 여기가 어, 4연멸 중이에요. 그런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두,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 때문에, 어, 이번주에 신기록이죠. 그러니까 이번주에 여기서, 어, 이 라인에서 필출할 거라고 봐져요. 음, 잠깐, 어, 의문이 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 지난주에 전멸한 걸안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세 개로 올렸냐고 라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올린 게 이거죠. 9, 25, 31, 37, 43하고 어, 여기 1 우측 사선에서 9, 17, 25, 33, 41 이렇게요. 19, 25, 31, 37, 43 9, 15, 25, 33, 41 이렇게. 어, 1 어, 우측 사선은 이쪽 그룹으로 들어갔고요7 좌측 사선은 이쪽 그룹으로 들어갔을 뿐, 어, 지난주에 그 미출에 어, 출하지 않았던, 전멸했던 그룹이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단지 다른, 다른 그룹하고 짝을 맺어서 왔을 뿐이죠. 어, 그래서 이세개 그룹이 이번주에 다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높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 이세개 그룹의 중복수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5, 17, 19, 25, 26, 33. 여섯 수네요. 여섯 수. 여섯 수가 있는데요. 이 어, 중에서 필출할 수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별난카페 개인적인 자료로는 여기에서 여기 5번, 19번, 26번. 5, 19, 26을 우선 살펴보라고 돼 있어요. 이 별난카페 개인 자료상. 괜찮은 상황이네요. 59, 26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7, 25, 33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9, 26이 결국 여기 있는 거죠. 5 세로 라인에 있는 겁니다. 59, 26이세 개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다른 수단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지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올려드렸었죠. 불주변수라고요. 그래서, 불지변수입니다. 어, 여기, 불지변수가,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난주에는 불지변수에서 한 수가 출을 했죠. 어, 여기는, 지난주에는 44번이 출을 했어요. 여기 불지변수, 44가 들어있었죠. 어, 이번주에도 불지변수가 간단해 보여서 올렸습니다. 숫자는 대상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수나 되는데, 어, 이 용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 어, 이렇게, 재수 적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도록 이렇게, 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불주변수에서 이번주에 고정수 찾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상수에 비해서, 어, 가질어나죠, 이게. 다른, 일반적으로 필출 자료들은 대개 이제 숫자들이 막 흐트러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질어나기 때문에, 어, 그 쉽게, 고정수 찾는 데는 상당히 쉽게 보여요. 불주변수에서 찾는 거가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개인적으로요 자, 다음은 관심그룹입니다. 관심그룹은 어, 이번 주에는 세개 그룹을 가져왔어요. 9, 21, 33, 45는 지난주에 전멸했던 그룹이고요. 나머지 두 그룹은 이제 새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료가 좀더 필요하신 분은 필출 삼수클럽 자료도 참고하시고요. 어, 이제 지난주서부터 해가 뜨고 님도께서도 자료 올려주시고 해서 이제 점점, 앞으로 점점 이 필출 삼수클럽이 어, 여러분들 상의 당첨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어, 이렇게 여기 화면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 아래쪽을 말씀드 여기죠. 아, 여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필출 삼수크롭 바로가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삼수크롭으 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아래에 그 접기가 되 있죠. 접, 접혀져 있습니다. 그 접기를 누르시면 펼쳐지잖아요. 아, 펼쳐지면 이게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 998회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잠시만 송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